남자의 것을 빨아야 하는 거. 자, 오늘은 뭘 할지 알고 계세요? No. 밸런스 게임이랑 구금인데 논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잘 하시나요? No. 아니? 좆됐네요. 네. 이 문제는 내가 길게 10초를 줄게. 마시면 너가 마시고, 못 마시면 나 마시고요. 그렇지. 근데 이 술이 센 술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아 일단 해놓고 원샷 첫번째 문제 남자와 여자가 포즈가 같을 때는? 다엠 열 스탑잇 아니 완전히 똑같을 때 19급이야? 19급 넌센스 키즈라고 했습니다 내는 거빼어 모르겠어요? 정답은 똥쌀 때 뭐야 넌센트 키 그러니까 질문이 1구 금이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어.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지. 마세요. 아유, 맛있겠다. 들어와, 밤에 빨래? 빨래하는 네.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말은 들어오자. 이거는 답변도 1구 금이야. 왜 빨래를 했을까? 당도까지야하진 않은데, 뭔데? 밤이나 자지, 왜빨어 솔 말해. 내가 먹고 이거 질문 준비했지. 세 번째 문제. 겉옷을 벗기면 속옷이 나오고 속옷을 벗겨 빨면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형은 좀 시간 많이 주면 안 돼? 뭔가 맞출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아이스크림도 될 거고. 추추가데 정답은 껌. 껌. 안에 그 회색깔 그게 나더라고추쭉가도좀거베 껍질 벗기고 그건 뚜껑을 베기는 거지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지. 거 봐. 4번 문제 결혼하는 남자의 것을 빨아야 하는 것은 <웃음> <웃음> 빨래 떠어 맞아요 빨래. 자 <웃음> 준비다. 아 야. 다섯 번째 문제 넣고 뺄때 <웃음> 기분이 좋은 것은? 카드를 넣고 현금을 뽑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ATM 비슷해 그러면 누나 나 먹자 비슷하다고 마친 거 아니라고 <웃음> 음. 뺄때 뭔가 풀어나면 좋지 않아? 그치? 내가 뭐? 하면 넣는 적금? 거 접근? 넣고 뺄때 기분이 음, 카드 넣고 현금 뽑아서 기분이 좋고 음, 죽었다 여섯 번째지 우리? 음. 언제나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나아 <웃음> 아, 연필 마지막 문제 여자에게 두 개가 있고 젖소에게 네 개가 있는 것은 무엇발 아, 발 위에 있는 게 뭔데? 발이. 그치? Let's go. 들어와. 웃긴 상태로 웃기 vs 상대방을 웃기. 내가 볼 때는 나는 웃는 을 yeah. 좋아하는 거. Oh, okay. 아음받 어디서 하더라?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나 vs 아전 남친과 천번 이상 해본. 그럼 와 당연히 전자 아니야? 안 해보면 서투르지 않을까? 사랑을 나누는데 걸리는 시간을 3분 vs 3시간 3시간? 3시간. 혹시 우리 데이트하는데 3분 데이트 보다는 3시간 데이트가 좋잖아 오. 나한테 작업 거는 불알 친구 불알 친구에게 꼬리치는 나 나는 첫 번째 거 누나가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 거 같아 말 없이 스킨십만 하고 살기 vs. 말만 하고 스킨십 없이 살기 <웃음> 고민하지 마. 어려운 맛 어려운 마 시세요. 가슴은 D 컵이지만 골반은 전혀 없는 나. 가슴은 트리플 음. A 컵이지만 골반은 국보급. 야이 새끼. <웃음>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나 vs 이혼만 세번 한다. 근데 자녀는 없어. 난 자녀 없는. 그 애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그, 그냥 미안하고. 누가 뭔가 잘안 해줄 것 같아. 진짜. 아... 자, 안 바꿔. 남녀가 응. 자고 나면 응. 생기는... 자녀? 왜 남녀가 잤는데 아이가 생겨? <웃음> 정답은? 응. 눈꺼... 사랑을 나눌 때 깊숙하게 응. 넣을 수 있는 사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깊숙.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 정답에 관련된 네가지 힌트를 줄게 응응.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보통은 침대 위에서 하는데 응. 차에서 할 때도 있어 조금 아플 때도 있고 응. 키가 날 때도 있어 응. 끝나고 난 후에는 만족감이 커 사무처리? 정답은 응. 헌혈 <웃음> 젖은 그곳에 자기 몸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은? 음식? 주사? 알. 백신? 백트 렌즈 치얼스 없어요. 친구들! 좋아요? 알림 까지 되게 좋너캡콤하 포털 하나 그려야겠다. <놀라>